지금 밥친구로 올라갈건데 이거 너무 길면은 입으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할거고 어차피 오늘 빗소리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일단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되게 좀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아 예, 그래요? 예 한번 처음부터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여운데요 <웃음> 여어! 버빙을 <웃음> 그.. 아니 시작부터 어여 라고 하시면은 이게 좀.. 아 당연하지 다수결을 누가 몰라요 아, 하아 열리지마 대답하기 쉬운 질문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법이잖아 <웃음> 어라? 누가 저기에 있는거 같아 다수결은 정말 좋아 많은 사람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습 분쟁을 낳지 않는 방법이지 다수결을 정해써 서수파 쪽 사람들의 입을 다무르게 하려는 <웃음> <웃음> 저희는 다수결에 찬성을 하시죠?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독재를 좋아했어 난 개인적으로 독재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다수결이어야지만이 그.. 자꾸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면 걔네까지 자꾸 체크를 또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번복이 돼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어.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제 잘해주다 보면은 지들이 주인인 줄 안다고 <웃음> 잠깐만, 이거. 고소 <웃음> <그것도> 우리 북에서는 <웃음> 그럼 이제 파란색이 맞..라는 거죠 지금? 그렇지 파란색 저도 파란색이요 네 알겠어요 다섯 명도 아이고! 어? 어 죽었어! 어? 아.. 어. 아 어쨌든 뭔가 다수파가 아님 죽이겠다 뭐 이런 건가 지금? 오아 죽을 아줄 알아 그래 죽을 줄 알았으면 투표 안 했을 수도 있지 아아 아, 그래 불만스러운 모양이네 그래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다음은 네 의견이랑 내 의견으로 다수결하자 그래 뭐야 앞으로 <웃음> 가고 있어 뭐야?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지금 뭐가 안 보이는 건가? 어? 어. 머리만 보면 괜찮은데? 갑자기 또. 네. 어 뭐야? 으, 이상한 꿈을 꿨어. 턱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잤기 때문이야. 벌써 이런 시간이 더 누르자. 어, 오 예쁘다. 사라. 완전히 어둡구나. 신경 쓰이는 장소를 터치해서 조사해 보자고 어디가 신경 쓰일까? 아, 이거 이거, 그렇지? 어, 신경 너무 쓰이고. 아 경비원일지도 모르겠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왜한 거야? 어나 신경 쓰이는 장소. 어디? 바로 음. 열려 있는 음. 대문이세아 아, 아이 밤에 왜 열려 있을까? 물도. 부정 연못? 오, 아 그렇지. 학교에 꼭 이런 소문이 있어. 아, 있어 있어. 뭐 이순신 동상이 음, 움직인다더라 그렇지 어. 뭐 그렇지. 밤에 학교는 낮이랑 완전 다르구나 어? 어? 그래 도대 꺼졌어 뭐지? 사라 인건가 내가 지금? 뭐지? 데이터를 봐봐 내가 지금 사라인가봐. 사라 인가봐 어 164.5 너보다 정확히 3.4cm 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힐을 8cm 신으면 쟤보다 내가 커 일단 근데 세이브 하자 어때? 어, 좋은 생 벌써? 음. 방금 시작했는데? <웃음> 이게 어떻게 또 될지 몰라. 아 맞지 지어 뭐예요? 이거 뭐라? <웃음> 에, 에 또네. 그러니까 네. 아아 하나의. 아, 소 o ですね이지 아, s 네 s 오케이. 자나 여기 저거. 한번 그래. 아니 요거. 뭐 이거? 어, 그것만 지금 색깔이 다르잖아. 줘봐, 줘봐. 그냥 디지털. 아마 아. 교정 연모실에. 그냥, 아, 돌아가는, 그냥 거니까 <웃음> 돌아가는 거니까 문 눌러봐. <웃음> 어? 뭐? 돌아가고 싶지 않하네? 그러면 학교를 좀 탐험해 볼까? 그러니까 이런 데를 눌러볼래? 학교 들어가는 문쪽을? 아 아! 방금, 소리났... <웃음> 방금... 자, 엄마, 방금, 방금 소리 났 잠깐만 뭐야 방 났어 야! 어어! 어, 야, 야! 여기! 뭐와 어!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퍼! 누군가 있어 누군가 있어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아프다 이너 손가락은 중요하잖아 째가 한 거야 째가 <웃음> 거야 이거 뭐야? 왜 삐뚤어졌지? 어! 잘생겼다 어? 뭐는걸 살아. 야 조! 타즈나조 동급생 같이. 아니 이렇게까지 늦어서 동아리 활동을 해? 그기다려다지쳤거든 <웃음> 늦게, 늦게까지 동아리 어! 좋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있어 하고 싶은 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을한아에먹어아아다고아아아아 어, 그래. 아, 데이트를 하아 근데 아 밤에 얘네들은 이렇게?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 그러니까. <웃음> 누를 건 없나보지? 그지? 그런가 봐요 돌아가는 길이 새끼 아까 가기 싫다고 했던 게 제일 만나려고 그랬네 어? 료코랑 마침내 뭐 했는데? <웃음> 얘 물어보자 그래! 이런 거물어봐야돼 말하고 하는거 같아 키스라도 했냐고 그래 그래 짐승 지금? 혼자 왔다고? 에 근데 도랑이 빠졌을 때 끌어올려준 거래 아하. 근데 걔도 참 신기하네 나 첫 데이트에 그래. 쟤는 내가 봤을 때그 여자애는 얘한테 마음이 없어 첫 데이트에 그거를 한 입에 집어넣고 아 개걸스럽게 음. 먹는 모습을 어 개걸스럽게 집어넣고 그 노랑에 어, 빠지는 모습을 어, 보여준야 이거 봐야 될것 같아 어? 뭐지? 그지 수상한 사람 주의 현상금 그런 건가? 음, 음. 이거는? 혹시 저게 로쿄? 어? 뭐가 있나? 음. 에? 방금 손잡아 둔다 음. 그런 거 아니야? 수. 나쁜.. 안되겠다 나쁜... 여자애들 손 모으고 다니는거야? 근데 여기서 내..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임 아니겠지 아 그런 게임 아니야? 그런 게임 아니겠지 아 그래? 어아니요 아니? <웃음> 진심으로 줄세가 안돼왜 갑자기 남친 얘기를 왜 물어봐 아! 아 스토커가 있어 나를 따라다니는 아 그래서 같이 가나 보다 아, 그래도 얘가 마음을 좀 어, 써주는 어, 친구네 착하네 아, 아, 아. 근데 이런 게임은 제가 스토커일 수도 있어 <웃음> 반전해. 아, 어, 근데 그래. 일리 있어. 일리, 있잖아. 어, 어, 원래 일리 있어. 원래 이런 게임은 쩔어내려서. 그리고 있을까? 첫 번째 등장하는 애가 범인인 경우가 많아. 맞아. 실제로.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애... 제일 믿음직한 애가. 맞아. 애가, 근데 좀 양아치기가 너무 크다. 아니, 그래. 근데 이게 또 양아치가 그렇고. 또 좋은 경우도 있긴 한데 여기서 그냥 고맙다 하자. 그 응. 어, 고마워가 맞지. 고마워가 맞. 하지만 우리다 알고 있어. 고맙지만. 슬슬 가볼까? 그래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아 뭐야 왜 그래 어머 어머 어머 도망쳐야지 니게른다요 <웃음> <웃음> 니게런다요 <웃음> 아이 수상한 사람인가 오 어. 수상한 사람인가 헉헉헉헉헉 헉. 집어도 헉. 좋네 괜찮아 여기까지 왔다고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해야지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네 <웃음> 살해당하는 게 좋아. <목소리> 아얘 <목소리> 아, 뭔가 아, 스탠스가 좀 약간 좀 이거 근데 얘가 오히려 그 료코라는 애를 안 좋아해 내가 봤을 때 얘는 아날 좋아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약간 연막이야 연막 연막은... 아, 연막이야, 아, 어, 연막이야. 진짜 맛있게 먹고 온 거네 <목소리> 어, 그냥 어, 맛있게 먹고 아, 친구로 소개시켜준 어, 어. 거네 그러면 아 음, 음, 음. 그리고 무언가 말하려고 했어? 했어? 왜 왜? 돌아갈 때 조심해? 뭐 근데, 근데... 근데 요거는 저거 아니야 너무 너무 돌아... 다정해 아니 아니지 돌아갈 때 조심해 이런 돌아갈 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내주잖아 그럼 플래그... 어, 플래그를 플래그를 세워주는 고마워 근데 고마워. 봐봐 고마워했는데 안 마르다 죽어버리면 어떡해 <웃음> 차를 말하고 죽임나 아 붕괴일 수 있다 그치 이게 붕괴일 수 아, 있어 붕괴일 수 마르면서 진짜 조심해가지고 어사라 수도 있는 거야 아 이거 너무 플래그인데 얘가 그도조심할래요 그건 또 아니야 건장한 아, 어. 남자이잖아 그야 내가 봤는데 제 쟤 어, 어깨가 나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렇긴 해 근데 어. 딱 봤을 때 오늘 거의 아, 뭐라고? 다수결을 해보자 난 돌아갈 때조심하는게 맞다고 봐아 이거 다수결로 해야지 이게 어, 다수결 어, 게임 어,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 2번 난 고마워. 고마워 나도 고마워 오케이 응 고마워 됐다 이거야, 응, 고마워. <웃음> 됐다, 이거야. 응, 그래요 이거 해요. 죽어버리면 또 어때요? 어 집에? 그래 집에 불이 왜안 켜졌어? 불이 창문으로 거실이 보인다? 아왜 그래? 담장? 뭐 이런 데 없나? 이건 뭐야? 우리 집문패 정전된 건가 이건 켜져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램프라고 현관을 비추는 저 전기 시간이래 램프가 이동해 볼래 어, 어 장기... 잠금이 풀려 있어 들어가지 마왜 들어가지 마 <웃음> 일단 일단 뭐, 아니, 뭐 1, 선택지를 1, 보자 선택지를 보자 이동 예 네, 눌러보시죠 집안 집안 이 선택지가 없네 가오 아이고 잠깐만 왜 그래 이 쓰러져있잖아 근데 그 다시 불러 지진이 났나 봐 로카 전쟁, 다시 불러 이거 일본 게임 아니야? 어. 그렇지 어. 일본 게임이면 은지진 났을 수도 있어요 또 흔하잖아 어, 지진이 또 집안 상태가 근데 이상하대 여기 화장실이고 거실이고 거실. 여기는 부모님 방이고 여 뒤쪽은 뭐 없고 어? 이동 이동 여기 눌러봐야지 다다 어. 다 눌러봐야지 그 다음에 이동 거실? 근데 원래 이럴 때는 부모님 방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일단 뭐 어, 그러니까 자기 거... 방으로 갈리 없잖아. 갑자기 이걸 다 무시하고 2층으로 간다. 근데 그걸 알아요. 사라가 지금 몇 살인가? 사춘기 여고생이거든요. 이제 활기차게 부모님한테 인사를 할. <웃음> 당당하게 그런 그런 나이가 걸어버려. 있다. 당당하게 그냥 방으로 보낼. 그냥 직진. 직진? <웃음> 직진. 왔어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방으로 가. 어 근데 좀 당긴다. 그렇지. <웃음> 어 사춘기 여고생. 근데 일단 가봐. 그럼. 꾸라지가 저렇듯 말든. <웃음> 일단 근데 무서우니까 일단 내 방부터 가. 그래. 음. 내 방에서 칼을 챙겨. 그럴 수도 있어 어? 잠겨있다? 어 뭐야 내 방에 잠겨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아닐 수도 있어 그지 이게 뭔가 순서가 아닌 거야 거실 가는 게 먼저인 거야 어? 아나 무서워 근데 이거 이거 버튼 어 그래 이거 이거 버튼 버튼. 불을 켠다 켰는데 뭐나타는거 아니야? 그래도 아... 그만둘까? 왜냐면은 아 왜냐면은 근데 그 생각이 들어 불딱 켰을 때범 너무 거야. 티가 나는 거야 뭔가 그치? 이게 어 누가 들어왔다는 티 이게 뭔가 범인 입장에서 어야 들어와서 누가 불켰다 약간 이런 느낌? 아나 야맹증 있어가지고. 그러면 일단 그만 도복까 아니 아, 먼저 조사부터. 아 조사부터 하고 그래. 아얻어서잘 아, 모르겠다. 어 얘도 야맹증 있었나 봐. 켜까? 그냥 이 켜야 돼. 들어 방법이 없어. 어 방법이 없어. 뭐 어떡해? 그래도 켜야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있는 거 <웃음> 야, 아무리 봐도 핀데 씨 아니야 아니야 배기야. 엄마 정신 차려. 야, 숨 쉬고 계신다잖아. 엄마. 어, 112, 112에 바로 전화부터 해야지. 엄마 잠깐만 나 단서부터 좀. 어 <웃음> 열쇠를 쉽고. 손에 넣었어.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지문 채취 좀 할게 엄마. 기다려봐. 어 홋카이도 추억 좀 할게. 어 칠꼬디조 잠깐 볼게 보. 나 아빠는 어디 있어 지금? 할아버지 사진도 잠깐 보고. 어 그리고 어, 불을 다시 끌까? 어 문은? 부모님 방이고 서랍에 뭐가 없고? 아 왠지 부모님 방에 아빠 있을 거 같아 어쩌지 어쩌지? 이동 이동 아 이동? 그냥? 어. 아 이제 그냥 내 방으로 이동인가 이러면? 어아 근데 그래. 엄마를 두고 이거 내 방으로 그래. 이동한다고? 내 방에 가서 저 열쇠를 열어보면 될것 그렇지! 어! 뭐하는 진짜? 이 자식 이거 이거 이거 그래 말했던게 이상하다니까 그래 안 돌아갔네 이거 뭘까? 이 자식 이거 <웃음> 그래 그래 연락해줘 의심이 야, 너무 돼. 연락 안할것 같은데? 아, 전화 건데 건데. 이단 이내방으로 네 가야지, 그렇지? 열수 있으니까? 어. 열어야지, 열어야지. 초기 아, 복년 어, 조금 어? 어, 낮이. 어, 왜, 왜, 왜, 왜, 왜. 아, 근데 뭐 여기 이렇게 돼 있냐? 여기도 뭐확 잡을 거 같지? 아, 아 이거 봐. 아, 빵 빠는 다 손을 <웃음> 니가 죽어 다수결 데스 게임 아 이게 프롤로그였나봐 뭔가 아, 아 난키다이 제자 근데 소리가 막시익 하는게 되게 음, 음, 어, 소름 돋는 느낌을 음. 납치당한거야 나도 지금 여기 봐. 어디일까 눈에 천장이 눈에 보이고 천장. 일단 상황을 좀 떠올려 봐야죠 네. 내 자신보다는 엄마 엄마 오가상 어? 아. 묶여있나봐 어? 그치 머리에 뭔가 달려있어? 진정 어, 만져야지 만져야지 만져봐야지 어? 뭐야 아니 묶여있는 손을 어떻게 아 이렇게? 뭐 그치,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본거지 뭐 이렇게 이렇게 어. 체온이 올라간다? 아 공포가 아 이제 좀 무서워서 근데 아까 손이 3개였어 그지어한 명이 아니란 얘기잖아 아니 인간 외에 뭔가 있어. 기생수. 그치 아니면, 그림자 분신. 어? 어? 아얘 너무 수상하다. 그지? 아 얘도 움직일 수 없다. 이거는 근데 둘이... 연막일 수 있어. 어. 어 약간 연기. 그치 맞네. 어, 의심해야 뭐야? 돼. 음. <웃음> 저둘 중에 하나를 주머니에 비슷하나? 손이 다? 일단. 조한테 아, 뒤져볼까? 나는 좋아. 조한... 왜냐면 조를 믿는 게 아니라 떠보는 거지. 믿는 척을 저장하자. 한다. 저장하자 일단. 한번. 저장하자 저장하자. 아, 저장하자. 안돼. 이동 한 번도 누르면 되는 거니? 아야 안돼 안돼 안눌려. 큰일났다. 어. 어떤 걸래? 난 주머니 한번 뒤져볼래. 난 조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아 그래? 난 조를 한번 떠보고 싶은데. 나 이번에는 나도 한번 주머니. 알았어. 어, 일단 근데 주머니 뒤져봐도 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 그지 그지 그지. 어봐 음. 이거 봐 근데 조 주머니에만 뭐가 있을 수가 있어? 그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음성한데? 첫 번째 실현을 하겠습니다 아, 아 뭔가 목에만 뭔가 있나 봐그런 하네 아. 어꺾어버린데 오븐? 이거 실제로 오븐인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븐이지 않을까? 아나 방금 위에 양말 벗은 줄알았을검은븐게 보고 있 <웃음> 하나 왜? 빨리! 빨리! 여유 없어! 빨리! 저에게 일단 물어본다 해야지 옷을 뒤져봐! 어 열쇠야! 열쇠를 넘겨! 넘... 나부터 풀게! <웃음> 어 왜? 넘겨? <웃음> 넘기라고! 하이프 <웃음> 넘겨! 아써 빨리 써봐 그럼 그래도 그래 써 빨리! 빨리 빨리 해봐! 빨 구해줘! 아이씨 뭐야 오우! 이렇게야? 아 그니까 손은 저렇게 쓸수 있었네 아... 아 내가 지금 뭔가 조 시점이 됐네 이제 어, 1374 저런 거 봐두자 어. 1374랑 뭐 이런 거 어? 세이브 데이터 데이, 데이, 저장 저장 이건 뭐야? 사포가 매달려있다고? 어. 1 4 7사 이거 근데 해야지 그 녹색 자물쇠네 근데 이거 안 맞겠네 그지어 초록색 그거 해야지 아이 진짜로 이게 시간이 없네? 저 오른쪽에 저 뭐야 빌보드 치는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게 저장.. 아 네! 1 3 7 해봐야지 어. 어! 소리가 난다고? 아니지, 열리겠지. 어? 했잖아. 아, 이건 된 거야? 아, 그럼 다른 걸 만져봐. 근데 어, 시간이 없어. 다시 만져볼까? 어? 아, 근데 이거 점점 차오르는데? 그러니까. 녹색이 드러나 있는데? 어, 맞네? 깎을만한, 아, 그럼 사포. 사포로 벗겨내면 되지. 어, 맞네. 어, 어, 어. 노노노노노 아니 그냥 바로 하면 이거 녹색 어때? 드러났어. 드러났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와. 오. 와. 아, 이런 식으로 어, 아사포로 벗겨내서 이게 진짜 누워 있는 그 시점이었네. 이거는 손대지 가야지 뭐. 그렇지? 어,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무슨 게임이 었어 근데 이럴 때 진짜.. 진짜 조심스럽다아 그니까요 어, 어, 어. 어떻게 진짜? 말이 이게 돼? 약간 연막스러운 느낌? 아 이건 사실 안 키는 게 좋긴 한데 난 키는... 근데 공포게임 어. 트 키면 일단 힌트가 뭐임? 아 그런가? 이거 한번 해보자 아까키지말라면 아니야 너켜아 켜. 뭐야? 몸을 뒤지고 있을때아 뭔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거 아래가 뚫려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발이 지면에서 어? 떨어졌다고? 아니 헐? 기로 높아 의식이 모래 멀... 의식이 멀... 원래 이러면 쇼크로 위험해 사실 떨어지면 뭐야 이거? 아 일어나 그건 너술 취했을 때가아 <웃음> 아니야 <웃음> 어 뭐야 어. 많다 여보세요 얘도 잘생겼네 아가씨 계속 멍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웃음> 좀 그런 목소리일 이러면... 것같아이근아눈도덜 뜨고 있어 어 그러니까 술 취했나? 어. 살아있어 상처도 없이 어, 아 여기 모였네 아 약간 이런 애들 어. 사이에서 이제 뭔가 그 게임이 펑크한 여자 오마라! 오메라니아네네네네 오라! 오네네네네네네 얘는. 뭐야 이게 어디 우리들도 사투리냐? 우리들도 모르던가. 진저하라고하라고라는 사투리는 없는데. 아 누군가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웃음> 곤란하군요. <웃음> 음. <웃음> 무슨 일이지? 오 보고 좋다. <웃음> 일단 저장해야 되나? 아, 아 이거 눌러봐야겠구나. 아 그런 거 같고. 진짜가봐라이 뭐야? 그.. 크 얘는.. 대화를 어이. 나누고 있 금발남자 서로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해야 돼 되게 침착하다 얘그지 냉정하게 있을 수가 없군요 <웃음> 어? 저도 있네? 아뭐 목걸이가 다 이렇게 있네 아 지금 디자인 아.. 약간 그.. 봉인군네봉인군 보인구. 폭발하는 거, 거? 어 그런 거 같은데? 어, 폭발하는 거 같은 느낌 얘만 좀 여유로운 어. 느낌인 데 그래서 잠깐만 일단.. 데이터 한번 봐봐 납치 당한 거라고 시끄러냥 가까이서 소리 지르지 마란농! 이런 식이면 귀엽게 얘기해. 밑쯤 <웃음> <니트모> 남자. <웃음> 아 이제 다본거 같은데. <웃음> 아니 근데 양이면 양이지. 먹은 왜 보시는 양이 지먹모왜보시는 거야? 11명. 어? 명명 그럼 한 명만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 저에게 말을 건다. 아저를 아, 때린다. 아, 때린다. 새끼? 어. 때려야지. 저... 살아. 우리 사라래 왜? 갑자기. 그러니까. 건방진. 아 얘기를 들어달래. 아, 쟤는 뭔가 그냥 이런 말투. 아마도 <웃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우리 하고 있을 거야.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여기는 어디야? 왜? 자식은 네, 네. 여기에 끌려온 게된 여기 거지? 거지? <웃음> 알고 있는 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 그 말이 하고 싶어 신합니까 <웃음> 그거. 딱 그거야. 뭐살 무슨... 자기 소개를 하지 않겠어? 서로의 불신이 바로 능글해버렸네. 아 미안. <웃음> 자기 소개 말인가요? <웃음> 오. 오. <웃음> 그런 느낌, 그지? 어. 자꾸 왜 우리 사라래? 어 그니까. 러 이거 일단 쳐줘야 돼, 그지? 맞아. 어, 어. 친한. 저저 어. 어, 능글한 저. 너가 사라 한번 해줘 이거. 친한 듯이 부르지 말아줬으면 해. <웃음> 괜찮다. 어. 우리 사라는 그만 걷어주세요. 그럼 더더 자기소개를 해야겠네? <웃음> 우리사라는 그때 말을 걸도록 하라고? 어~~~ 아 바로 녹혀야 <웃음> 돼 바로 갑자기 이때부터 갑자기 I am ground <웃음> 어, 자기소개 타임 오! 오~~ 어 좋아 누가 죽을 것같은 부금 좋다. 어. 왜냥 모르는 아저씨한테 개인 정보를 알려준 참된다고 만만한 말이 또 <웃음> 뭔? 훌용하군요 <웃음> 부모의 가르침을 칠킨 <지키는> 최대로 된 아이군요. <웃음> 그렇다면 우리 어른이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겠군요. 할수 없군요. 오 <웃음> 뭐부터 얘기하면 되는 걸까요? 어부탈러나보다 아, 그렇지. 이 의제를 고른다. 그렇게 나와야지. 어경계하는 여서. 경기 안에 조가. 전개. 근데 조가 어 근데 조가 경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 주인공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그런 거 같은데. 어. 어.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자꾸 이러니까. 미시마 카즈미. 근데 이거 이름을 다 외울 순 없어 결국에 우리가. 맞아. 어. 에, 하카타 하이이다 뭐. 승시카 라이터. 레코. 어쨌든 가수. 뭐 직업만 대충 이제 그쵸. 기억을 하고 노래. 어, 어. 어. 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카토카이 카이! 어 h 예 마음에 들어 m 아 m 일단 좀 u 문스럽긴 한데 음. 그래서 요리 도구를 다 들고 있 r 주 done. You're done. You're done. You're d 하 n e You're done. You're done. You're done. You're done. y o 거 r e <웃음> <웃음> 우리 사라 또 우리 사라야. 아 제가 말인가요? <웃음> <아니, 진짜> 아 <알잖아>. 선언인가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왜얘 이름 얘기 아? 안... 자 얘는 뭐야? 근데 얘 이름부터 일단 듣고 싶지 않아? 그지? 근데 세이브. 아 일단 세이브 그래. 아아 아. 컷치로 아? 아, 아, 뭐 하면 열렸나. 잠깐만 세이브 다시. 이름부터 좀 듣고 싶은데 얘랑 얘랑. 그럼 그러면... 끌어낸다. 어, 케이지? 어, 어. 아, 아 경찰 경찰이야? 봐. 오! 아, 생긴 건 마약하게 생겼는데. 오. 마약 단속반인가 봐. 생긴 거 너무 깽인데 어, 생긴 건 마약하게 생겼는데. 음. 어, 그러니까. 아, 조사. 아. <웃음> 사기꾼일 수도 있어. 아, 그생 사실 형사일 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어. 범인 그룹이라는 취랑. 게 뭐야? 아 근데 나를 데리고 온 것도 손이 여섯 개아 여섯 개래 여러 개여서 <웃음> 어 동료분 여기서 아 그래 두 명씩 잡혀서 끌려온 게 아니네 오? 아 각자 온 애들도 있다 그다음에 끌어낸다 저 초록이 얘도 지금 덜덜덜덜덜 흐 상냥하게 진정 괜찮아 흐 털진 말아줘 아 이거 아니잖아 <웃음> 얘 주인공이야. 떨지 말아줘. 아무도 안할줄 아. 아무도 안할 테니까. 아. 아으. 아으 어. 응. 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웃음> 감사합니다너 목소리가 다 똑같은데. 아니야. 아 나중에 한번 더야? 아. 네. 그럼 지금이 한번 더야. 끌어낸다를 누가 하면 좋을까? 조한테 한번더 말을 걸어볼까? 좋아. 음, 스토커 피해로 고민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날 같이 집에 갔어. 응? 여기에 스토커가 있을 수 있겠다. 경찰한테 전화를 하긴 했네. 어. 아 어, 근데 비명 들려서 2층으로 갔고. 오! 어? <웃음> 봤어? 어? 아니 근데 진짜 의심되는 게. 스토커 한 명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본소는 분명 세 개인데 한 그러고, 명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고 스토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강도인지 스토커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알아? 딱 보고 어, 스토커인 걸 어떻게 알아? 어. 음. 근데 보통 집 안에 들어가면 스토커라 생각하지 않을까? 아,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진짜 조에 대한 의심은 안 끊겨. 진짜로. 그래 너 <웃음> 범인 바로 너야. 음 일단 근데 생긴 걸로 따지면 제가 제일 이상하긴 한데 극강 선생님이 거의 딱 이런 <웃음> 세트장을 만들었을 것 같은 범인이긴 해 근데 보통 저러면 아니긴 하거든 음아 구그랑 그걸... 미술쌤이었구나 미술? 어. 아니 그걸 두 개를 같이 한다고? 예 차주 트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어? 작업봉 여자 이에 뭐라 그랬지? 얘 자기소개 안했어 안은거 같은데? 안했어 아. <웃음> 아 얘도 이제 말해봐야겠네 음아 같이 왔나보다 저 둘이 음. 아 기억. 어, 기억 어 기억 진작은 아무것도 못해 유아를 배우고 싶다고 비밀 아뜰리에서 하고 있었다 아 겉문이 있었고 멈춰진 뒤에 의식을 잃었다? 비밀.. 수상해? 수상해.. 수상해. 아주 아주 수상해.. 눈에 음... 첫 시련이 시작됐다고? 아 근데 아까 전에 되게 이상한 걸 당했다고 했어? 맞아 아 근데 근데 지금 사람이 여리잖아 그러면 왠지 둘둘둘씩 한것 같은데 아까 우리도 시련 당했잖아 그러게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짝이었을까? 요리사한테도 한번 말 걸어볼까? 어. 아아그래 아.. 얘는.. 아..안되네.. 그러면.. 어..얘..이제.. 예, 아..미대생이네.. 아.. 미시마 선생님은 수상하지 않아.. 첫실연에 대해? 어.. 물어보자..어..뭐했나? 어, 어, 그래.. 어..뭐했나 물어보자.. 무서웠어요.. 아..똑같네.. 아 근데 그렇다면 은 이제 둘둘씩 짝이 지어져 있었나를 알고 싶은데 그지? 근데 열한 어. 명이잖아요 어? 어 그러네 나까지 열한 명이네? 근데 혼자... 한 명이 범인이라는 그... 게어 그게 있는 거네 아, 아 그러네 오 어, 괜찮다 음 좋아 좋아 근데 그럼 조가 아니잖아 아 조는 나랑 짝이었으니까 아. 아 근데 또 경찰 아저씨 혼자 왔다고 그랬었어 아 그면 얘한테 물어보자 그지 그치? 그치. 어. 그치 혼자 왔다 했으니까 어? 뭐야? 얘 어. 끝이야? 어. 그러면은 요 아저씨 어, 어. 딴 사람 다 해줘야 돼 어... 어디 사투리냐 진짜 도대체 어, 어디니? <웃음> 어디냐? 아! 어? 섞인거야! 아! 아. 아. 어쩐지 너무 이상했어. 번역 자체도 근데 이거 초월 번역이다 진짜. 음, 잘해놨어. 네. 어. 잘해놨네. 야구에는 피처? 투수. 응. 아. 음. 공을 던지는 것도 치는 것도 잘해. 그러니까 약간 천재 느낌이 음. 이제 선수네. 근데 야구를 잘 모르는데 야구를 하고 있다고? 아 근데 거지. 왜 누구랑 실현했는지는. 그러니까 말을 또안 해. 그러면은 좀옛 짝은 누군지. <웃음> 음... 아... 저게 수상한 거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거니까. 공고? 짐을 다 빼앗긴 거. 아, 근데 다들 자기 짝은 안 말해주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함부로 말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웃음> 그래서 그런 거야. 아, 얘이제말 걸어보자. 예? 어, 덜덜덜... 아, 그러게, 조금 있다 한다 했는데, 조한테 다시... 아, 이쪽... 좀... 어... 다 똑같은데, 안 걸은 사람이 있나? 지금 없는데... 그럼 다시 경찰 똑같애... 어... 아무나 해보자... 좋아... 그냥 다 돌아... 어... 아, 힘이 많은데도 못 걸릴, 못 벗는... 어... 다 했어. 아 특기를 이제 얘기를 했고. 아 아까부터 이 얘기 하긴 했어. 어디선가 저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응? 음 아니요. 김보신데요? 어라야 어? 갑자기 뭐야? 아. 어. 아 뭐야? 아니야 뭔가 있어. 어 뭔가 있어. 어, 얘도 이 어. 뭔가 이상하네. 나이스. 적어도 에그, 에그 베네딕트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웃음> 베네딕트? 제... 베네딕트? 그 세럼이 온느 베네. 베네 베네딕트 컨버배치 어, 건 베네딕트 컨버배치 그럼 걔는 이름이 베네딕트예요? 네. 몰라요. 아, 얘 어디 있었어? 아까 있었어. 아 얘네 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왜? 잠깐만 잠깐만. 왜? 아까. 어 음. 이렇게 했을때 나왔어 내가 얘야. 의견으로 다 해결하자. 그래. 그럼. 어이고, 어머. 내 얼굴 기억해. 아 그. 내, 아 나... 초록색 머리였어. 어나나 노를 지 않았어. 잘 생겼잖아. 얘야. 아 얘야. 어. 프리터가 아 배추, 프리터족. 배추, 배추, 아. 이상하다. 아... <웃음> 거짓말 하고 <할> 있다냥 <웃음> 아이 기억 이것도. 짐작은 필요 없어. 개쓰는 필요 없다 아지데난 얘한테는 진작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요? 음. 얘는 아까 전에 그아 이렇게 했을 얘 근데 지금 말하잖아 지금 편의점 가는 길이었다고 밤에 아아 어, 어. 밤에 이제 심야에 편의점 가던 도중에 누군가 덮쳤다 뭐 이런 지금 아 근데 어쩌면 아나 수산 돌아가면 취직부터 하는 게좋겠다냐 근데 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초유야. 기 항상 기숙한 애지긋하지 마. 설자일 수 있어 초유. 없어 뭐 엄마가 돌아오는 게 늦었자 찾지 않고. 그냥 여운 거야 얘는 문을 어 다른 어른이 서 있었어. 음. 그런 눈 하지 마뭥 뭐, 남자이다 아뭥 남자였네. 어 잘했네 더빙. 똑같네. <웃음> 음. <웃음> 요거는 그냥 얘 칭찬해 주자 어, 그래 강아나이구나 애기인데 아, 안겠다 짠짠 아,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띄워줘야 돼 우리 손으로 대가를 어? 갑자기? 짠 어, <웃음> 쓰다듬어 주니까 이제 갑자기 웃나? <웃음> 길들여져 버렸다 형, 아니 형이면 돌았 돌아... <웃음> 다가오지 말래 <웃음> 여자 좋아하네 자식 <어린다. 웃음> 일단은, 뭐, 다시 말을 응. 걸어보면. 은 아, 이제 초록색? 아, 이제, 예, 이제 말 걸어볼까? 어, 이제 한다. 그래, 그래. 아, 칸나야? 어. 아이리. <웃음> 노래 잘하셔. 음, 맞죠, 맞죠. 어, 노래 잘하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이름. <웃음> 어, 걸었을 뿐이에요. 무서운 일을 당했구나. 언니. 언니가 언니야? 사라보다? 아 그래 아 언니랑 했다는 얘기인가? 어, 그러니까 언니 음. 이거 근데 물어보자 이게 실련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 그래 음. 여기 와서 언니 언니가 왜? 아그방그첫실련을 통과를 못했나? 어 통과를 못한 거 같아 혼자 통과했나? 근데 그래서 11명이 됐을 수도 있어 어머 으아. 그래서 11명 된거야? 그런가? 근데 나머지는 왜 얘기를 안해줬지? 어? 아얘 이제 이야기 못하게 돼버렸나 보다 아 뭐야 아 의식을 아 기절을 에? 죽었어? 어? 에? 왜 죽어? 왜? 기절한게 아니고? 뭐야? 왜? 어? 저 구멍 3 개고? 커다란 상자다냥. 상자를 들고 가는 게첫 시련에. 아 그래? 아 음. 시련 다 달랐네. 아좀 무거운 거들수 있는 애한테 이거를 시켜가지고 음. 들게 했고. 아 둘이서 했나? 음. 어. 아왜그 얘기를 나중에? 해, 근데. 얘 되게 이상하네. 건데. 어. 아 열쇠 구멍? 어얘 어떻게 알아? 정말일까요? 설마 그 각자의 열쇠가 서로... 아세 개가 있는 거 아닐까? 어떤 아... 생열쇠? 아니 그걸 왜 어떻게 알고 있냐고 제가 열쇠가 있다는 걸. 근데 얘기했잖아 얘가. 사포질 해 갖고 갖고 왔다고. 음. 음, 음. 이거다. 들어갔대. 그렇다는 건 그래. 어, 어 나우도 있고. 어 그러면 누가 또 아, 같은, 한, 거 했는지 어, 같은 거 어, 있는지 알겠다. 어, 어, 어, 두개 누구 건데? 얘 건가? 직접 했나? 왜그 언니? 뭐 얼굴 막 이런 거 아니겠지? 아, 미친 와, 그게 열두야? 아, 어? 어, 어... 깜짝이야 진짜 이건 편지? 몸을 살아서 나를 되돌려줘 팔도 다른도 없으니까 그럼 더 있나 보다 그니까 러각 파츠를 모아서 어. 이제 마네킹을 만들어 달라는 얘인가 음. 모여서 움직이자 오케이 무서워요 처치렴 같은 무시무시한 장치가 있으면! 나우랑 칸나를 보고 있을게 너희도 위험해지면 우선 여기로 돌아와 각자 이제 흩어져서 보자고 응 어.. 음. 어... 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아.. 이럴 때 사실 보기에 수상한 사람을 끼고 가긴 해야 돼 관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치 어.. 사실은 관찰을 옆에서 근데... 해 우리랑 갔다가 내가 뒤져서 나오면 <웃음> 아니, 그래도 어째껏 살려 죽겠어 주인공인데? <웃음> 설마 아니, 죽겠어? 어때? 수상한 사람 어때? 그래. 일단 한번 보자 누구를 주인공이야. 찍는지 어프를 믿어 응, 응. 아, 누구를 아, 찍는지 찍는 한번 보자 아닌 같은데. 죽으면은 딴가 하자 <웃음> 엔딩 어, 근데 어. 얘랑 가는 거 어떠냐 진짜로 어 나쁘지 않은데? 아까 왜 너가 얼굴 기억한다매 한번 좀 지켜보고 싶지 않아? 그래 그지 <웃음> 보자 그래 일단 응. 가봐 잘생겨 너 잘생겨서 그러지 지금 좀 마음이 흔들리지 <웃음> 정보는 공유하도록 해 조금만 근데 이게 분기일까 이거 다른 사람 충분히 조였으면은 조랑 가는 건데 그지 그치? 그치 약간 좀 궁금하네 조봐 조가 약간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 기절한 칸 나네 안 죽었네 의식을 아 잠깐 잃은거야 어. 저거 들고 올까? 어떤거야? 유튜브 안녕? 이럴까요? 대박 아 움직이기 싫어 아 타워 난 중간에서 아이씨 <웃음> 움직였다가 괜히 또. 요 어? <웃음> 딱그 느낌이지 않았어? 대절박하잠깐만 그 이거 눌렀네 힘내세요! 어? 근데 이런데 눌러야 되나? 그치. 아 뭐야? 왜 다시 이렇게 돼? 방 눌렀는데? 아 많은 출입문이 쿠션? 아! 그래서 살았구나 아. 어. 너를 안고 조가 아. 온 거야 일단 세이브 하고요 그래 안고 조 조가 나를 안고 약간 음, 낫대. 음, 그래서 그래서 도망간다고? 사귈 거야? 사귈 거냐? 뭐 손주 이름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난는 이제 화낼실 가고 싶어. 이거 뭔데 나를 만져? <웃음> 이건 뭐냐 근데 갑자기? 어? 아무나 누를러 밝겠다. 물음표 많은 거 눌러보자. 어? 아 게임? 자판기 놓여있네. 아여긴 화장실이래. 음... 해, 좀 아. 어, 어. 꺼내는 거에 보틀어 뭐 있대. <웃음> 어, 여기 밑에. 아, 없어. 아쪽에 있는 캐가 다지? 있지? 게임. 번, 어, 라희 오락시. 오락. 가야오락하 해야 오락시. 뭐 없나? 저봐. 아 빨간 문 단단해. 어 빨간 문파 문. 들어가 보자. 파란 문. 이동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 이거 다른데 눌러.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 저기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딱쳤을때 여기서도 바람? 여기도 서 바람? <웃음> <다> <웃음> 그런 <웃음> 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일단 바람방이나 들어가 봐 근데 빨간방도 아 어차피 닫혀있다라고 했렇지 어? 이거 뭐야? 뭐야? 마네킹인가? 사람 형태로 한 무언가긴 하거든? 지금 다른 사람들도 조사하러 오는가봐 그럼 어 자기랑 으사하는거고그 아 사람들 눌러볼까? 인형 같대 조사해보자 괜찮다 음, 음. 어? 아 고정돼있어 눌러봐 사람들도 아또 우리사라야 이 새끼 파란 음. 세개 나쁘지 않지 일단 준다면 내가 가지 못했어요 저는 받아주지도 않거든 존는좀 아, 화났어 우리사라 때문에 아, 자꾸 건드려졌어 이제 아얘좀 음. 작나봐 아 키가 좀 작구나 어, 어 내가 꼬맹이라고 아 불러주마 2 6 4보다 작다고 얘도 눌러봐 가슴가 아 주부. 누미가 입순이 놓여진 거겠죠 머리, 머리 부분에서 누리는 느껴집니다 흔들어보니 천만 소리가 합니다 쟤가 인정하네? 어? <웃음> 아니 이런 생각 밖에 못해? 맞아 이거? 아 이런.. 진짜 이런 정도야? 얼굴은 어, 되게 네. 잘생겼는데? 어, 머리는 이렇게 다하게 만들어졌어 야자수단 적 있나? 핸드시물이야 <웃음> 코코넛이야 코코넛 사실 코코넛이었던 거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말이죠 <웃음> 사다리 <웃음> 위에 있는 어? 권총? 아니 왜 총을 사용을.. 어? 갑자기 왜그래? 그걸로 뭐하려고 사라씨? 어? 아 미안.. 사라 어? 왜왜 왜.. 왜, 왜? 안주지 안 주지 절대 안주지 절대 안 이거 왜줘? 돌안 넣니 이거 왜.. 처먹고싶나 이거 왜줘 처먹고 이거 이거를 싸벌려 싸벌려 그래 이걸 왜줘 어 이거 너무 이상하다 갑자기 그니까 아까 그거 내가 봤다니까 얼굴 음, 음. 봤어 내가 그얼굴을 톡톡 봤다고 아.. 큐타로 방 전체를 보고 있는 중이다! 여기는 그만둔.. 어? 아 오락실로 다시 근데 빨간방도 한번 눌러놔 보자 아다혀있고 근데 흡연실 통로에서 아까 큰 방으로 또갈수 있었어 아, 여기... 아, 아,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방까지있잖아 아, 맞지? 아, 아, 아 이게 아. 물음표 안 가봐서 물음표 음. 아니면 저 문을 안클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게 무릎표 여기가... 하니까 흡연실이 있는 톤업 열리잖아. 아, 우리가 아, 떨어진 그치. 장소야. 여기는... 어 여기 아... 네녹 아... 잡 아... 아... 아... 어, 음. 왜 계속 같 아... 다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거 그냥 3번 보시면 나올거 같은데 발 발차기로? 어 음, 술집도 술집. 한번 들어 봅시다 미성년자 아니야? 어? 아.. 아 선생님. 어허 선생님이랑 그 꼬마에다 여기 모자가 음, 있어 맞네 맞네 술집은 아. <웃음> <웃음> <웃음> 술은 싫다 뭐취하다빠싫타냥 <웃음> 귀찮다 만딱 그러잖아 아빠들 딱 근데 새끼 이러면서 술 마시러 가면 술 마시고 오면은 딱 맞아 맞아 볼 부비부비하면서 맞지 맞지 방을 사사 티 뒤지고 있다 아니 사라양 아니 사라양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네음 그건 뭡니까 예 시가 말입니다 시가 아니 제가 피울려는 게 아니라 의심 죄송 음 제가만 타들어 끌죠 아아 뺏겼다 어허 하하.. 하사... 이거를 뺏는데아 이거 또 하네 여기 누러면 그럼 이 조명도 눌러도 안 돼? 음. 어? 이름 어, 이름? 어? 음주 가능 아리스 카이 카즈미 몇 명이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어? 왜다 있지? 얘는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다녀도 아, 이거, 소리가... 아, 이거 저건가 보다. 약간 전에 왔던 사람도 다 적혀있나? 뭔가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든지... 어 뭔가 여러 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어. 어. 어 그러니까 없었던 사람 이미 죽은 거 아닌가... 맞네, 맞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 이제 나머지 하나 더 있잖아. 나이터도 있어 <웃음> 오, 뭐야. 그다음에, 어 뭐야 다음에 어? 요거 이제 보니? 아 뭐야 아무도안 보니? 어 안에 그, 응. 그거으로 이거 누구고 캄캄한 곳 <웃음> 유리 너무 조리실 조리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힘들리에 그래 조리실 일단 어, 안쪽. 안쪽 어 식당 어. <웃음> 어? 어? 이건 근데 이건 들어가 봐야지 뭐 그래 뭐 방법이 있나 얘랑 둘이서 그래도 에이. 총은 내가 갖고 있는데 그래 그럼 잠든 부터 해 그러면 딱어 유원은 bullet in your head 딱 머릿속에 총알 박히고 싶어 바로 그냥 아 그러기 전에 제가 나를 때릴 것 같아 어 뭐야 뭐야 이거 어몸니다아아아 어, 어, 어, 어. 찾다 안 움직이지 그래 이거지 이거 어. 이거 그지 둔기로 쓸수 있는. <웃음> 그럼 거의 약간 모의 수준 아니냐? 저 대사를 친다면. <웃음> 조금 무섭네요. 좋습니다. 하트 눌러봐. 하트도? 하트 말이야. 환기이고. 손바 아무것도 없고 기분 나쁜 인형이. 포키 인형 같은데? 이건 뒤로 밀어? 왜? 어, 어 봉제인에요. 권총 탄한 초록색이야. 파란색. 오. 파란색. 아 파란색이야? 어. 꽤나 가볍다. 이게 뭔가 색깔의 의미가 있 어, 음. 뭔가 더미탄 음, 뭔가 가짜로 누군가를 위협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어, 그럴 수 있겠다 아, 진짜를 아, 넣을지 아, 가짜를 넣을지 아 어, 그때 우리가 선택하겠다 아. 음, 좀 그런 느낌으로 이동 식당 여기서 근데 큰 방은 뭐야? 아 이게 금방 아어 아까부터 금방이었는데 뭐지 잠만 그만두고 얘한테 다시 말 걸어볼까 아 똑같네 어좀 달라졌나 심한 말팅 아 힘내세요 어 넘어갔구나 이동 다시 그 사람 마음 들어봐 아니면은 그 교장 선생님 아니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담배 줬잖아 이것도 줄까 피시라고 그냥 아 어. 나쁘지 않아 어어 <웃음> 그냥 여기 아까 술집이었나? 어 근데 선생님 왠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아 그래? 근데 사실 저렇게 생긴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야 맞아? 아, 보통? 어 보통 그래. 근데 원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음. 현실에서는 따라가는 보통 그래. 그건 뭡니까? 라이터 그니까 러 음. 그치? 혹 담배를 안 피운다니까요? 어 이거 너가 했어야 돼. 안 피운다니까요? 음, 음 그러면 그거 하다도 되겠습니다. 흡연자의 담배를 흡연자의 담배. <웃음> 들통. 역시 이런 데서 말실수하는가이 범인 녀석. 연비 들통나다. 아 그리고 오락실에서 다트 한번 가 봐야지. 아, 그랬네. 그지그지그지 오락실 다트 한번 가 봐야 돼. 한 방으로 다시 갔다가 흡연실 동료. 흡연실 동료. 맞아. 이야~~~ 어? 어? 아~ 너 말이 맞다~ 여기서 이렇게 다니까 아~ 어? 떨어졌다고 하잖아 근데 큰방 갔는데 그 기절했던 애 뒤통수에 다트가 딱 꽂혀있네 어~ <웃음> 갑자기 어, 갑자기 어~ 갑자기, 어, 갑자기. 빨간방 근데 안 되나 아직도 아~ 안 되네. 수빈 잠깐다 이동.. 다시.. 우리 아까 거기 들어가 봤잖아 아! 거기 힘센 사람한테 가서 그 마네킹 좀 옮겨달라 그러고아 좋다! 어그지 큰방 큰방 갔다가 식당 식당.. 이건나? 술집 술집 술집 아 아니지 아니지 술집 아닌데? 큰방 응. 오락실 아니야? 파랑방? 아 맞네 오락실의 파란방이네 흡연실! 아 오락실의 파란방이었구나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갑자기 정지 왔잖아 음.. 예사람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아.. 음.. 아, 내부 분열 시키고 싶은가 보네 음.. 어 그렇지 나만 해도 안 좋잖아. 그렇지, 나도 안줬으니까아 어. 음... 쉽지 않은데? 가와이가라네. 어마이. 어마이. 가이잔카. 거짓말 안 먹어. 근데 사라도 그냥 얘기했어. 음. 거미탄도어왜 넘겼어 이거? 어 근데 넘겼는데 안 없어졌다. 어? 응? 얘 근데 말 걸어보고 싶었어. 아 뭐야? 없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느낌은 아닌데 그러니까음 어? 어? 아 왜? 어? 어? 왜? 얘만 밖에 있는 거야 지금? 어아어 아, 어, 그러네? 뭐야? 아나 웃는 줄 알았어 크크크그 크, 크, <웃음> 어, t 아 h a t 는 h 안 t What? w h 서 t What? What? What? What? w h a 하아 젠장 한정이구만뭔 <웃음> <웃음>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께 모른단 께 뭐야 누구 목소리야 이거? 어. 나는 이 방의 주인이다. <웃음> 알지라고너 <웃음> 불러줘. s u 라디 u b Sub Sub Sub 뭐 u b Sub Sub Sub Sub Sub Sub Sub Sub Sub Sub Sub s 선명의 사람이 있는데 맞네 의자는 내게야. 아. 아, 안 여기든. 그럼으로. 어. 잠깐 내가 현자를 우선자를... 프로이트 그러니까 내가 총 갖고 있는데. <웃음> 저... 근데 너무 수상하지 않아? 사 a r 는 머리가 좋아. 있어 근데 이다고해야할것 같아. 자, 신 있어 음. 쏠수 있어 <웃음> 바로 쏠수 있어 머리에 빵이야 빵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 제가리에 총 맞고 싶어! 제가리에 총 맞고 싶어? 흠.. 음, 다수결 아마도 제일 좋은 해결책은 그거입니다 아 다수결? 역시 네. 다수결 게임이야 근데 이미 세명이 우리 팀이잖아 그러게 호흡이 진정되는? 네, 네. 언제나 내편 하하하하 <웃음> 뭐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아 여기서 다 모였어? 이 사람들은 다 밖에 있어? 응 밖에 있는 거 같아요. 얘기를 한다고? 사라. 큐타로. 아 큐타로를 설득시켜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대화 전개. 어, 나 말고 누가? 아, 아 있어. 아 미국에서. 음. 어. 아 그렇지. 어, 어 믿을 수 없지. 더 믿을 수 없지. 어, 맞지 맞지. 힘도 좋은데 총까지 들어봐. 사실 데 이럴 때는 총 발견한 사람이? 어쨌든 총 처음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맞아. 어 맞아. 어, 사실. 아 그리고. 당첨들. 어. 제일 약한 애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 맞지. 아 그럴 수 있지. 어. 여기 이 중에 나 혼자 또 여자니까. 어, 어 제일 약한 애가 가지고 있는 어, 게 맞지. 그것도 맞지. <S> <S> 어 근데 <S> 정말 <S> 되게 네. 근데 경찰 소 저는 사라의 믿음을 얻으려 하네 근데 이게 아 사라의 믿음이니까 사라의 사랑일까 <웃음> <웃음> 뭐? <웃음> 일단 근데 이 아저씨한테 좀 말을 끌어내 봐야지 음, 맞아 맞지 음,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 일리는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피지컬 게임보다는 약간 매지컬 게임 같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아. 그러면은 일단 얘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아 결정 내리지 못하겠어? 음아 그렇지 사실은 경찰이 아, 하는 것도 맞지. 맞지 얘는 약간 뇌지컬 피지컬 다 있는 것 같잖아 음. 경찰이니까 또 세이브 여기 보하자 그렇지 오케이 화장실 타임 인정합니다 사라양이랑 조군이 서로 아는 사이라서 아하 얘는 직감. 그냥 사라한테 마음이 있어 <웃음> 아니 근데 나는 학생이고 얘 경찰인데 아 그럼 그러니까 안되지 일단 세이브 너한테 미쳤네 <웃음> 일단 세이브 끌어낸다 얘를 끌어내고 싶어 사라 <웃음> 발로 낳만한 거? 넌 나를 뭐라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 한번 해보자 어 실내를 쌓을 아, 아, 아. 방법 그래 음. 다른 사람의 바람길이 싸우게. 얘는 또 이상한 걸 제안을 한다니까. 그래. 근데 이러려면은 vs 토론을 갔다가 지금 얘랑 경찰을 붙여버리면 돼. 경찰 내 편이니까. 어... 그렇 그리고 얘가 지금 반대력이 제일 세잖아. 요렇게 요렇게. 아 어, 바람 저장하고. 그다음에 VS 토론. 이렇게. 어, 딱 붙여버려야지. 그렇지, 내지컬이라는 거지. 아, 어 어. 더미형 관형이고, 그렇지, 그렇지. 냉장한 두뇌야. 그렇지, 내지컬이지. 그래, 그래, 싫은 일이라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건 말이야.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웃음> 알았다고... <웃음> 어, 설득됐다! 근데 말하고 싶은 게 있대 그래도 아직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웃음> 잘한다 들어볼까 진전 케이즈 자네가 도전자를 하면 되는 얘기 아니흠흠 음, 그러다 저도 계 어. 그래, 근데 쟤는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계속 하지 <웃음> 그러게 아니 경찰 본인이 나한테 맡기는 게더 이상하긴 해 그치? 니가 해라 이러는데? 아니 근데 뭔가 그거여서 그런 거 아닐까? 어... 내가 계속 하겠다고 그러는 나 제일 싫어할까봐 아 일단 끌어내볼까? 끌어내 볼까? 그렇지. 어... 그렇지 이걸 물어보고 어, 왜, 왜 나한테 그래. 이걸 시켜? 아잇 아이... 아이... 소리하고 있네 <웃음> 아잇 저의... 아이... 참아 아유... 무한다고 아유 그냥 아우확 그냥 아확 그냥 진짜 아유 자 이거 근데 아 총을 쏜 적이 아 이것도 해볼까? 어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손좋다 미안 시간이라고 <웃음> <웃음> 대답을 안 하면 모른단 말입니다. 대답을 하시란 말입니다. <웃음> <웃음> 어 웃었어 <웃음> 어 웃었어 케이디도 <페이지도> 웃었어 <웃음> 아 트라우마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지 그걸? 어 그렇지 그렇지 음좀 아, 불쌍하긴 한데 아하 이거를 어쩐다 쭉? 이제 말해봐 말좀 해봐 근데 얘랑 결정을 해줘야돼 아 그러면 V스토론 또 시켜볼까 둘이? 어 얘랑 발원 저장하고 얘가 계속 아난 얘로 얘 왜냐면 얘도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웃음> 아두가았어요 아. 얘랑 대립이 되나봐 아 그니까 어, 내가 이거 어. 물어보고 싶었어 음.. 라오마 어. 와리와리 하하 아 이렇게 결정 나네 음 아. 아니야 설득했어 사라 그래 마지막은 어. 내 말로 설정 어. 오야 이거 게임 잘 만들었다 어? 달론 가능한 되도록 데미...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어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바로 하면 돼 이거 다 저장해 줘요. 진전 바로 이제 설정으로. 아, 아니 아니야. 뭐야? 아. 이거 이걸로 이제. 다시. 진전을 생각할 수있는 힘이 있어요. 이건 레지컬 게임입니다. 아니야. 이거 역시 케이지한테 맡겨야 돼. 이거 반박을 해야지. 트라우마로 상대한테 총을 향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저씨가 트라우마를 알아요? 아저씨가 트라우마를 알아냐고요? 진자로 자신 있는 거냐 이걸로? 있답면서다도 있다고요. 여기서 밥 먹지 않다니. 나는 녀석이요사들 있다. 가수결이니까오다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으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이 대화수소 네, 음 좋았다 지쳤구먼 따봉 따봉 빨리 따봉을 외쳐 따봉 <웃음> 다수성 주인공이 예쁘긴 해 음, 맞지? 어? 한표 누구야? 아하 저 요리 사아주그냥 정신을못 차리는구만 음... 아니 근데 원래 다수결로 하면 저 셋이니까 정도어도되 왜? 아 <웃음> 왜? 아니 그냥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장일치를 원했던 근데 결국에 정장일치가안됐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시작이야! 말 정말 정말 정말 에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네말 정말 정 어. 예. 예. 예 아까 전에 이 방에서 총알을 발견했지 아 더미탄 더미 여섯 발세발에 여섯 발아 발에... 설마 러시안 룰렛식으로 하란 얘기인가 <웃음> 설마? <웃음> 들을 3삼 삼으로 해놔. 그다음에 돌돌 했을 때 돌아갔을 때세 발까지는 아예 두 발까지는 더미한테 쏴도 괜찮잖아. 아니. 빨간색이 나오는지. 파란색이 나오는지 봐야 될까. 야수의 심장. 근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순서로 쏘는데 내 생각엔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정답이 분명히 있거든? 맞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세 개를 넣고 나머지 이제 여섯 개를 딱 놨을 때세개 중에 하나가 딱첫 발인 게 밝혀져 버리면은 어. 이게 무조건 더미한테 쏜 다음에 나머지 편하게 싸도 되잖아 그러면 빨간색을 중간에 놔야 돼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딱 떨어뜨려 놓고 어. 나머지는 더미탄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구성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두개 하나, 두개 하나, 두개 하나 이렇게 할수있두개 음... 하나, 두개 하나 그지뭐 어. 그런 식이지 말하자 두개 하나, 두개 하나 해서 어, 무조건 패턴이 나오겠끔어 패턴이 나오게끔 겠그 어. 다음에 더미한테 맨첫발 쏴보고 두 번째 발 쏴보고 해서 실탄 나오면 바로 순서가 딱 파악이 되잖아 어, 어, 그치, 그치. 어 좋은데? 네지컬이야 여러분 아 맞아 아니요. 에, 아니요? 저희 다 알았는데 알아요 되지. 자 봐봐 요거를 뭐. 잠깐만 오른쪽으로 음... 간다고 그랬지 응 근데 돌리니까 한번 어. 딱 돌리고 나서 하니까 그건 랜덤이거든 어, 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패턴을 만들어버리면 돼 음. 하나 두개 넣고 하나 넣고, 넣고. 그 다음에 두개 넣고 하나 넣고 두개 넣고 하나 넣고 이렇게 하면 되지 맞지 어. 어 이렇게 하면 이게 패턴이니까 실탄 나올 때까지 더미한테 쏘면 돼. 어 맞어 어어 내가 그러면... 두개까지는 상관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부터 불렀으면 두, 두 개가 더미면 음, 무조건 음, 그 다음 음. 실탄이 나온다 음. 맞지 맞지 맞지 실탄 나올 때까지 더미한테 쓰면 어. 되거든 그렇지 요세 네. 패턴이 하나니까 예네세발 안에 무조건 실탄 나올 거 아니야 응 어, 어. 음. 가자 1 0 0야 어? 여러분 깼어요 드르르 드르르르 이거 그냥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것만큼은 틀리지 않지 여기서부터 쏘면 되잖아 어어. 그냥 빵네 실탄이야? 흠집 아, 오지? 덤이잖아 그러면 얘도 빵 그지? 렇 어? 흠집 없어 그러면 어, 이제 그러면 실탄이야 실탄. 얘쏜 다음에 어, 뭐. 빵어 그지 그러면 이제 아, 이제 사람 두명 쏘면 어, 사람 돼두 명. 음.. 아 너무 쉬워요 어? 오, 역시 역시 역시 <웃음> 어. 그 다음에 경찰 쏘고 경찰 쏘고 역시 그 쏘고 역시 역시 역이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고시 역시 역아 너무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어 음. 맞지 마, 미쳤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죽어 <웃음> 재밌어너 <웃음> 아까 내말안 들었지? <웃음> 내서 나안 <전> 들었지? <웃음> 너 큐타로 했잖아. 건방지. 어 나, 뭐야? 어, 나머지 한발 남았잖아. 아네 같이. 네. <웃음> 멋있다. 이거 멋있었다. 이거 멋있었다. 어 건방지로. 좋아요. 오른팔 나 어. <웃음> 아, 저렇게 하나씩... 아, 마네킹 오른 팔... 아까 몸통도 있었고... 음... 잘해었구나잘 만들었다. 이거... 어, 그러니까... 어. 음... 약밥 탄게 <웃음> 아, 좋아 좋아... 어쩔 수 없구먼... <웃음> 팔을 쑤셔 넣었다. 그시각의 거칠게 거둬 흠... 탄소가될 만한 물건을 손에 넣었으니... 나 볼까... 그럴까? 우리 사라! 도망갔나? 아니, 근데, 케이지. 그 그냥, 그냥, 고맙다 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뭐... 그냥, 뭐... 와... 그냥, 그냥, 뭐... 그냥, 뭐... 와... 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그그그 얜데 이 정도는 당연해요. <웃음> 넌 이건데. 용감하다. <웃음> 당신은 평범한 여 용병 아니네요. 진짜로 뛰어한 점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용기 그야말로 강맨. 당첨만 잘. 어 우리 하시면 안 됩니다. Yes. <웃음> 시 <다시. 웃음> 아. 안나 <웃음> 예, 얘가 뱉어, 가어 뱉어, 근데 뱉어, 얘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어깨에 기대서 시작을 했다고? <웃음> 이 새끼 아만 나면 그냥 시작질이요 <웃음> <목적질이에요>, 그냥 수작을 <웃음> 그냥 금방 음... 아주 그냥 아아 사람을 특징으로 불 키우는 있나보네 저이겐 그래 이상해 지금 분명 봤다고 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걸 수도 있어 그냥 아 그냥 센터? 그치. 라고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네 아 그럴까요? 어, 어, 어. 아, 왜냐면 이건 또 너무 긴거 같아가지고 아, 아 해보니까 음, 음. 아 잠깐만 그럼 이거 넣기 전에 얘기하지 어, 아 뭐, 제대로 자리 잡은거야? 뭐왜 어, 어, <웃음> 어, 초크를 걸고 있어? 여러분 <웃음> <이런 웃음> <이런> 잘 안보이셔 이렇게 발 집어넣고 <웃음> 어, 아 테이블에 양말 <웃음> 제인 제 <제인> 형인데 초크를 <웃음> <웃음> <촛> <촛> 딱 걸어가지고 머리까 많이 쓰겠 아, <웃음> 아, 근데 이 부분에서 딱 그는 어이크고가졌네 아, 근러면부분에서딱 끊는 게 제일 맛에리탕에그 아 음. 어, 어, 어. 어, 다음에. 그 그러니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러면다음번에는 일단 세그브를해그다음까시간에도를 하자 그케이다음번에그한음시간정도에그다그다그 다음에. 그